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일단, 이 팀을 봤었을 때, 제가 스쿼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은, 호돈, 그 다음에, 네이마르, 메시, 호나우지뉴, cm, 아, cm으로 놔두고, 호나우지뉴, 그 다음에, 이쪽에, 뭐, 푸티라는지, 그런 팀도 그렇게 하고. 와, 일단은, 140억 팀이면은, 생각을 해보는 게, 자, 일단, 크루이프도 괜찮고, 커티도 괜찮아. 근데, 하으로 아, 네네. 하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메시랑, 그 다음에, 아, 하시래 아이콘. 크루이프, 넣어보실래요? 어, CM이고, CM이고, 다, 괜찮으니까, 일단, 내가 봤었을 때는, 이 선수, 어, CM으로, 아, 소아레즈야? 그럼, 소아레즈로 해드릴까? 일단 오카로 보고 중미 또 크리프 했고 호나우지니 했고 누구였지? 아, 일단 네이마르나 좀 봅시다. 네이마르 감성이니까 솔직히 19토티, 20토티, 19토티대로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다 그냥 비교를 해 드릴게요. 그냥 분석을 해 드릴게요. 내가 바르샤 오케이 19터트로 가져가면 하시랑 비교했었을때 10억정도 비싸니까 음. 매시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TC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지금 거의 가격대 비슷하고 오카로 이렇게 했었을때 음. 아 근데 가격을 안보고 봤었을때 급여 때문에 제가 TC로 봤었었는데 오카밖에 안겠구나 오카 이렇게 사서 응카로 딱 이렇게 장식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급여 보고 할게요 일단 TC 원하시는 대로 오카는 무리라고 보고 3카 오케이 수아레즈 써도 오케이 그럼 크레이프 빼고 수아레즈 씁시다 일단 원하시는 대로 근데 진짜 TC로 그냥 7카로 간다면은 에, 잠시만 구매한 이력이 없다 그런데. 그래서 그냥 6카로까지만 보자 그러면은 롤랑블랑에다가 센터백은 로랑블랑에다가푸욜이나피켓인데 피켓, 피케, 푸욜 아네 로랑블랑 에 블랑이 음. 블랑이 좀더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센터백으로 아 핫블랑 오카르 파셨다고? 근데 센터백 치고 지금 로랑블랑이 아 발음이 어 하여튼 로랑블랑이 지금 제일 1티어인데 피켓 푸은 솔직히 좀 무거우실텐데 얘가 어 근데 피켓 푸도와 어, 근데 몸싸움 1 0 7정도면 솔직히 잠시만 푸이랑 블랑이랑 봤었을때 잠시만 보자 <웃음> 진짜 발음 어 발음이래 수비는 블랑이 좀더 좋을 텐데 블랑이 좀 애가 헤더도 되면서 아니면 차이 푸욜이랑 블랑 조합 가셔도 괜찮고 근데 키가 푸욜이 좀어하 롤랑 네, 발음이 조금 굴려 버렸다 저도 모르게 네 그냥 감성으로 가시죠 어. 푸욜이랑 오케이 okay, 근데 블랑이 확실히 근데 수리가 좋긴하지만은 주인분 원하시는대로 제 본캐는 지금 그 다음은 라이브 세멘드 다 진짜 라이브 세멘드 금카 이거는 무조건 진짜 다 장난하는데 라이브 세멘드 금카하고 엘비는 조르디 알바 알바 라이브 금카 브라보랑 애들 팔카, 팔카, 싸다고 치면은, 그래도 솔직히 막는 거는 테어슈테켄이긴 한데, 키 크면서 테어슈테켄 아니면 실러선. 테어슈테켄 팔카로 갈게요. 와, 이제 급연데? 여기서 봤을 때, 아, 퍼티 맞다, 퍼티 사실 건지, 아니면은 비달로 가실 건지 또 말씀 좀 주실래요? 기달 푸티, 뭐 도용 이렇게 등등 많은데 원하시는 선수가 있으시면은 지금은 이제 농협으로 칠카 가도록 하고 티티 단일했다가 질려서 아 팔고 15억, 티시 리어프로 오카했다 팔았어요 아 네네 네트, 방금 팔렸.. 아 이거 사셨다 했던게 네트였 네트, 세메드, 조르디알바 와 200억? 200억이었는데 수수료가 그러면 60억이나 떼인거야와 개노무한데? 와 피파 타쿨이랑 이거 다 받으셨죠? 와... 이제 다 맞췄다 그럼 이두면 빼면 아 진짜요. 소니안 떴으면 진짜 클할 날 뻔했어 이거 이 전술 어때요? 좀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메시랑 네이마르가 수비를 약간 해주면서 이제 둘이가 동미로서 좀 이렇게 해주고 이거 어때요?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 제가 전술 좀 맞춰드릴까요? 퍼티 c d m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공격을 우 둘이 r a m LAM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뭐 챌린저이시니까 이 정도 팀이면은 와 나중에 이 팀이 좀 불편하시면은 그 뭐야 저 포메이션 불편하시면 나중에 네,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쓰면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애들 이거좀 올리는 겸 해가지고 와, 속력이랑 겁나 좋다. 내가 진짜 윤석근 님도 만나고 이렇게 119, 111 만나고 그런 거 아니야. 아 대박이다 아 폴린선 와와나 매일 거의 일주일 다해 방송은 아 까비 와 티키타카 아니냐 또 바세 라면. 티키타카, 티키타카. 오. 우와. 역시 소아레즈. 와. 역시 소아레즈아 뭐야. 일단 주고. 와.. 험킨선.. 제가 홈런선인가? 하여튼.. 이름 모르겠지만은.. 겁나.. 아 까비.. 겁나좋은데? 와.. 겁나좋다.. 아.. 올라가고.. 이야.. 역시 스텝 태59 진짜 레알.. 와.. 너무 재밌는데?